야! <목소리> 너왜 <목소리> <목소리> 예뻐 mm. 우리 공주. Today our channel get up 100,000 subscriber. Yeah. <laughs> <laughs> Now we decided to get up early and go to the park. 어 여기 오리배도 있네 저, 하고있은데 여기, 여기, 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버그 아니야? 그 병충해해예예하하위해해서페인트 칠한대요. 그래서 나무 e 밑에 보면은 다 하얗게 이렇게 b e a t a 이 l e men and a hacky creature now. Side back, side back, s 아, 나 리가 5kg 뺐어요. 니가 이렇게 예쁜데 또 어디 뺄게 있다고 계속 살빼는지 모르겠어. 나는 7kg 더 빼야 과하서? 안 돼. You die. No, I can't. I can't do it. 거만. Next, next one? 너무 무리하지 마. 자나. <웃음> <웃음> I feel the good. Like I'm exercise. I a t healthy. I do not eat so 응? <웃음> 맞아 <웃음> 요... 와 여기다 보드하우스도 있네 음 여기 주파크야? 어, 옛날에 저, 아. 아 여기가 원래 주파크였었대요 야, 여기가 뭐 서울랜드처럼 이렇게 놀이공원 어, 놀... 여 마켓 있네 저거. 어, 어디? 아 Okay. The okay. different b d 아니야? 예어 음, 맞아. And you know? 더 응. 나라 now 더더 not have tourist 더하 진짜 배고파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<웃음> 진짜 근데 진짜 많이 먹었어. 어. 나 음식 뭐, 그냥 퍽 있어. I also the e t h i o 음. 아, 여기는 멍키가 많네. <웃음> I u n d t e d He the dog. <웃음> 답답해. s o e people h a t e the, the, the u 네. 스민 앤더스티어 야,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제 맨날 이제 러닝 하는 거야. 자, 네가 러닝해. 오빠가 저기 따라가면서 찍어 줄게. 어, 저기 더피싱 하는 사람도 있네. 어디가? 너 카우산 로드는 가봤어? 여기 진짜 재밌다. 카우산 로? 아, you go t club? 맞아. 카우산 로드 클럽도 없어? 클럽 진짜 재밌어. y met a lot of the, the different n a t i o n a l i t and yeah, different the, the s and e a <웃음> 여기가그 이름이 뭐지? 무슨 파크야? 샌디 나이. 팝. n a 2 9일 s The day? y e a h y h 3월 같은 거 보면 2 9 아, 3월 2 3월 29일 파크. 진짜다. 트레네 근데 여기 파크가 생각보다 되게 잘되어있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도 되게 많이 막 운동하는 것 같아. 나 진짜 하고 싶다. 하지만 I think you can. I c 아여기가 놀아주지. Some exercise and we can have break s t Flip <웃음> <Like the> video. Flip <웃음> like video. f l 일해야지 공원 이이 l i p video. Flip video. Flip video. f l i 이거 한국에만 있는 줄 아는데 다 있네. 와, 똑같대. 안 쓰는데 every country. Time... <웃음> 뭐 해봤지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oh, w how, how to stop? 어? Huh? 어? how to stop? Oh, oh, 뭐 how oh to stop이야? w 오! o w <웃음> 야 아쉽다 <아시다야>, 이거 <웃음> 자 아! 어? 이거 어떻게 이렇게? 이거를 앞으로 쭉 내밀어 봐 그렇게인가 봐 아,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리. 여기 이제 도움 되는 거야. 그 a l i n g in v i e t 맞아, 너무 힘들다. And the walking a 맞 <웃음> 오, <웃음> 되게 오 체리 블라썸, <웃음> 핑크 체리 블라썸 여기가 이 그래도 선희 없지 응 이제, 없지 이제 오! 그기도 있어! 리아, 오빠 저거 타고 싶어. 어, 오거가 재밌겠다. 아, 오랜만이네. 가. 야! <웃음> 싫어. 가자. 여기. 여기 올라가 봐. 어떻게, 이렇게?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쉬바, 쉬바, 쉬바. 아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아, 야. 야, 야. <웃음> 너, 너 너, 너, 너 <웃음> 귀엽다 우리 꽝조이 시간도 오바너 <웃음> <웃음> 저거 못하지? 야, 이거 그거 캄보디아 망고랑 똑같아, 아냐? 아, 아, 이게 지금 망고나무예요. 보면은 저기 망고 열린 거 보여요? 어, 보여요? 아니, 야 여기 보여. 오, 어, 오, 옐로우. 어, 옐로 망고. 있어. 가자. 닥터 스트레인저. <웃음> <웃음> <Dr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고고, 웃음> 고네 아, 소고기 지어가 아, 알았지? 아먹아 어, 그래, 이거 먹었어? 먹었 야, 이거하고 이거하 맛도 으로이좀같 팝? 아버지? 해동아이이이 1억이야 o u have a chance. You got that wirefront. 사만 People use 1 of c a n n e l to send the l e v e l But uh, now the different l a e l Really, really different. You get a at the s i l v o r and the... t h e waiting But, for a t e r o o t d they're waiting for another c r o c a t e and they're s t i n g to fin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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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괜찮 뭐 어, 뭐해? 다 이거, 이거, 이거, 어. 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아냐, 아냐, 사사사. 사. 와, 이거가 2,500원 밖에 안 해. 야, 이거가 소리가 좋아, 그냥 맛있어 맛있어 보여. 맛있어 보여. 어. 이렇게.